이왕, 보시는 김에, 구독, 좋아요, 알람 설정, 부탁드릴게요, 진짜. 제발. 한판 하시자, 와시죠, 배달류. 일단, 저 이거, 신선, 잠시만. 예, 적응도 좀만 올리고. 한번 해볼게요. 근데, 나 지금 이거는 실험인데, 굴리트 윙이 좋을까? 과연, 굴리트...가 일단 헤드를 해주면서 그런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, 한번 보자 나 지금 이건 실험이라서 와와나 친선한데 챌린저가 웬말이냐 한수요 호메 <웃음> 싸가지 없다 꺼져 <웃음> 아 잘가 나가라꺼지라고 <웃음> 하고 싶은데 어. 싸가지없네저 새끼 그 족같은것에 젖이에요졷그즉옷짝 아니고 졷어 발음이 좀 그런데 그거에 한번 좀 오지게 뚜가 때려보고 싶은데 제가 아까 닉네임 뭐였어요 방금 제 닉네임 뭐야 잠시만 쟤 잠시 한만 검색 좀 하자 어 4123같은 좀 흔하디 흔한걸 나 이렇게 써놓고 어아아 아 근데 그 조시 그 줬다 뺐다 할때 그때 얘기하는 그 조시 제가 얘기하는 거는 어 줬다가 뺏었다 아니면 뭐 뭐를 줬다 어 이랬을 때 하는 그조이예요줬 줬다 음. 주었다 어 그거를 줄였, 줄인 줄게 줬다 음 하여튼 그조이 제가 안 좋아서 조시 아닐 수도 있어 한마디로 4123의 지금이 카운터거든 제 포메이션이요 자 유튜브에 돌렸고 그렇기 때문에 아 저 카운터 포메이션 아 이미 졌다 이래갖고 나온걸수도있어 음. 그런거라면은 또 이해를 해줘야지 어 이미 졌다 아 졌으니까 지지 지지를 아 졌다고 얘기를 한거지 음. 그렇기때문에 한번 해보자 그렇지 쫄아서 어4123 포메이션이 그것도 챌린저가 월클한테 쫄아서 나갔다 음 그런거지 그렇지 쪼른거지 자 아, 이게 바로 4 3 2 1의 폐기인거예요폐왕색빡 드러내니까 바로 쪼라보니까 아 진짜 포메이션 어? 젖 같은결 쓰네 젖주었다 어.